연결에 필요한 거, 합성. 네. 전기가 되면은, 위 예, 핵이랑 이 없어지고, 염색사가, 염색체로 바뀌고, 방출사가 생겨. 음! 중지가 되면은, 이렇게, 딴데 쭈르륵 있어가지고, 관찰하기가 좋아요. 근데 네. 허기 어, 때 염색 본체가 분리가 돼요. 아 어, 염색 본체가 분리되는군요. 네. 네. 허기 때 핵이 생겨 핵이 생기고 인 생기고. 하면서 이거 세포질이 남 어. 어. 염색체가 염색차로 네. 음. 안녕하세요 건강한숨연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